매력 더하기 채널 이외에 다른 패션 유튜버들의 채널을 보신 분도 많이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외적 매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뿌듯한 댓글도 많이 보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의 외적 매력을 뿜뿜시켜줄 채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야는 제가 만들었던 영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패션유튜버들이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채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는 디렉터 짱구데디입니다 디렉터 짱구데디 채널은 2013년 7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도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별로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있고, 브랜드별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별로 나눠서 가디건이면 가디건, 코트면 코트 추천하는 콘텐츠도 상당히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발이나 에코백 등도 추천하는 콘텐츠가 있고 또 소소하게 일상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도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패션티비 쩡대입니다 패션티비 쩡대 채널은 2012년 7월에 오픈을 했고 역시 지금까지도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각 패션 아이템을 리뷰하는 것과 패션 꿀팁 재생 목록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에서 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방이나 토크쇼 같은 컨텐츠도 업로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패션적 컨텐츠가 주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입니다.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 채널은 2013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최겨울님 채널은 옷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스타일 가이드 라는 컨셉처럼 패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컨텐츠로 만듭니다. 그래서 코트나 패딩 같은 옷을 포함해서 안경, 신발, 백팩 등 코디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실 수 있죠 또 채널의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매우 심플해서 최근 올린 영상과 인기 업로드 딱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쉽게 찾으시려면 재생 목록에서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찬 아이템일 경우에 디렉터 짱구 대리님처럼 협찬을 받았다고 공지하는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준콩, 준피넛입니다. 준콩 채널은 2016년 2월에 오픈해서 빠르게 성장한 채널입니다. 초반에 데일리룩, 남친룩과 같은 컨셉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코디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버 본인이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기에 현재까지 올린 패션 영상들은 10대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채널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업로드 되는 영상은 브이로그 쪽과 메이크업 쪽에 올라오고 있는데 메이크업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래시TV입니다. 클래시TV는 2016년 9월에 오픈한 채널로서 일상보다는 구두, 정장, 남자 피부 등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을 위한 채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유튜버 본인부터가 우선 세련되게 생기셨고 또 전직 회사원 생활을 하신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인지 사회생활 중인 남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 코디와 또 전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향수, 신발, 구두, 넥타이 등의 컨텐츠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채널입니다. 여기까지 외적 매력 더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채널 추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채널과 영상들이 있고 또 유튜버들이 계시니 검색해보시고 매력을 뿜뿜해보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